진짜 오랜만에 한국 사람 지금, 지금, 찍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세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지 일상 좀 얘기해 드리자면 일단 제가 블로그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동안 세달 동안 지낸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동네가 세리토스인데 세리토스에서 조금 더 내려왔어요 가든그룹브라는 동네고 이곳 역시 한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윗지방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부부 같은 분들이나 친남 사람들이 많이 사, 들어오, 대신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가등그로으로 오게 된 계기는 그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음, 어, 생각보다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음,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부부, 남편분, 아내분 사시고 그 다음에 밑에 대학생 남매가 둘 그리고 고등학생 여동생이 셋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가족이 사는 집이었는데 여기에 총세 명에게 세를 주셨어요 방을 그래서 유학생 그리고 저 그리고 그 집주인분이 전 목사님이셨는데 그전 목사님일 때 같은 교회 계시던 전도사님 이렇게 총 여덟 식구가 집에서 살게 됐었어요 방도 총네개세 4개 개에서 네개 밖에 없었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 월세는 600불 정도 냈었고 대신 방이 되게 작았어요 음 한 사람이 그냥 좀 생활의 정도긴 한데 침대 하나 들어가고 어, 내재된 옷장 하나 그렇게 사람 한 명이 더 누울 수 있는 정도? 되게 생활하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 그래서 좀 개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없기도 하고 아침 일찍 나가셔서 오후 오후, 오후 5시, 6시쯤 퇴근하시거나 또 다섯 가족 모두가 패턴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럴 때내 어, 아이들은 곧 집을 나갈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생 3개월 정도 살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3개월째 돼서도 집에 애들이 한 명도 집에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첫 번째로 전도사님이 힘드셔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나가시고 그러고 이제 총 7명이 돼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밥을 해 먹지는 못하지만 그 대충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할 때마다 이제 가족들이랑 겹치는 거예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뭐 요리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애들이 중간중간에 와서 뭘 시켜먹고 부엌에 그냥 놔두고 가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어 주말마다 이제 뭐 노래를 부르시나봐요 노래 부르시거나 피아노 치시거나 하는데 미국집 자체는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시끄럽게 전화하는 것도 상상을 못 하거든요 옆방에 바로 다 들려요 그래서 전 거실까지 쫙그 소리가 다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는 뭐 둘째치고 그냥 지내려고 했어요 뭐 사실 집이 좁거나 뭐 부엌을 조금 못 쓰는 거, 뭐프라이버시쪽 없는 거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조금 너무 크더라고요. 어느 순간 진짜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대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는 미국은 대, 대부분 스트리트 파킹을 해요. 그메리토스 동네가 이제 새벽에는 딱지를 떼요. 그래서 거주자 등록이 안돼 있으면 딱지를 떼는데 그 거주자 등록도 너무 늦게 주셔서 스트리트 파킹 하는데도 딱지가 떼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딱지 떼는데 그거또 경찰서 가서 없애고 그 주차 차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족 두 명이 쓰거나 또 자식들도 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났다는 사실도 안 알려주고 그냥 새 거를 살 거야 뭐 고칠 거야 라는 말만 듣고 2주 동안 빨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거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깔깔 대면서 영화 틀어놓고 스피커로 영화 틀어놓고 자녀들도 막 노래 그냥 틀어놓고 막 쿵쿵 내면서 놀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도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뭐 언제 시간 되는지.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드렸는데 어뭐 괜찮으니까 말을 하래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집에서 말씀드리도 되겠냐? 라고 했는데 어 말해라. 그냥 말해도 괜찮다. 라고 하셔서 저는 그래도 세이빙한다는 거짓말을 치고 집에 나가야겠다. 죄송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살게 됐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어 그래 뭐 그래 그렇게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애초에 그 집에 들어갈 때 보증금 600 그리고 월세 달달이 6 0 0씩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날이 1월 9일이 었고 그래서 총 3달째 된 날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제가 4월 9일이 나가겠다라고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케이 되, 됐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다 다음 날인가 문자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아 혹시 테리아 한 달만 더 살아주면 안, 되, 안 되겠냐고 미국의 삶이 그렇다 하면서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기 어렵다고 하기에는 그 가족들이 지내온 새, 사, 생활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조차도 넉넉하게 넉넉해서 그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괜찮다고 하셔서 바로 다른 집을 예약,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답장이 없어요. 답장이 없더니 제가 그러고 일주일 뒤 쯤인가 그동안 이제 집에서도 마주쳐도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어요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저어 죄송한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문자에 대한 답변이 완전 태도가 돌변하면서아 어, 원래 보증금은 그 세입자가 나오고 한달 뒤에 주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 지내온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은 보증금을 한달 뒤에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그날에 뭐 보증 집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뭐 파손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깎고 깎고 이렇게 돈을 돌려주거나 하잖아요 셨던 약속들이 다 어긋났었고 저도 계약이 안, 맞, 안 맞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 원래 그런 거라고 아 그런 게 어딨냐 저 주변에 다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한다 그래서 왜 보증금을 저는 집에 물건 부순 것도 없고 제가 뭐 날씀 피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보증금을 그때 바로 주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넌 진짜 개념도 없고 상식도 없구나. 미국 주택 캘리포니아 법을 읽고 라고막 그러는 거야요 저한테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는 이제 미국에 갓 들어온 후배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방을 렌트를 해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에 오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돈은 돈대로도 받고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지금 한 여섯 달 동안 지내면서 느낀 거는 뭐 사람 누구나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을 쉽게, 안, 쉽게 뭐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거기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계약서를 쓰실 때 6개월 계약, 1년 계약 이런 거꼭 보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 처음 인상 첫 인상이 집이 좋아도 한달 살면 다르고 두달 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어 진짜. 근데 이건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이제 빨리 집을 구해서 쉬고 싶은데 그런 감정적인 마음 때문에 방을 쉽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3개월 계약인 경우는 잘 없고 보통 6개월에 시작을 하는데 1년까지는 솔직히 바로 계약 덜썩 계약하는 건 좀. 좀 위험한 방법인 것 같고요. 뭐 유틸리티, 뭐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같은 거 확실히 월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집을 딱 들어왔을 때어 쉐어, 쉐어 가능한 부분 화장실이 몇 명을 쉐어하는지 그리고 부엌을 언제 누구 몇명이 쉐어하고 이 집에는 몇 명이 사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최대한 집을 많이 보러 다니세요. 저도 한 두세 개를 봤는데 저도 빨리 정착하고 싶어서 그 집을 좀덜 계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네 번째로는 보증금 보증금이 제일 중요한데 보증금은 보통은 첫달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요 근데 어또 간혹 가다가 제 아내 인턴 분들은 보증금을 안, 안 받고 그냥 월세만 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집도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한테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좋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와 거리가 제일 당연하겠죠 그래서 회사와 거리를 제일 신경 쓰고 먼저 찍어보세요 우버나 리프트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 집에 살게 되면 회사와의 거리가 어느정도인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저게 좀 행사주사 얘기하긴 했는데 저도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산집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